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반응이들 반응그룹의 할머니계석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권해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반응이들 4번, 6번, 8번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보고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4번, 6번, 8번 캐릭터에 대해 또알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1차 유형인 6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6번의 혼입이하는 컴플라이언트였죠. 원래 1번, 2번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책임감, 의무감이 강한 사람들. 이게 6번의 첫인상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본능과 감정이 마치 하나의 기능처럼 움직입니다. 딱 붙어있죠? 이렇게 본능과 감정이 하나로 묶여서 연대감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피와 살이 느껴지는 생생한 현실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컴플라이언트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은 일단 젖혀두고 공동체의 의견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사고가 왕따란 얘기입니다 한쪽 구석에 짜쳐있는 거예요 이게 이 6번의 기본 설정 모드입니다 디폴트 모드, 모드 1이에요 이렇게 혼입이한 모드에서는 6번의 사고가 잘 보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고가 본능감정의 연대감 뒤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6번이 친구들이랑 노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6번을 의리파라고 했죠. 런데 사실 6번은 사고 유형이죠 사고 고착입니다 이게 다른 컴플라이언트인 1번, 2번과 다른 점이죠 다시 말해서 본능 감정의 연대감의 모티브가 바로 사고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니어그램에서 사고라는 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공동체 의식 그 자체가 이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속해 있다고 느끼는 모임 그 자체가 곧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나의 갈길 나의 미래 나의 선택 이런 게다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똑같은 6번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단체가 승리하면 자기가 승리한 거고 패배하면 자기가 패배한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럽 축구에서 홀리건들이 자기 팀이 경기에서 패배하면 난동을 부리고 이러잖아요. 팀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좀 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자살폭탄 테러나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 이런 게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죄다 6번이라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런 단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매우 육번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보면 테러 집단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 보면 애국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위인전에 나오는 분이지만 일본인들한테는 테러범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는 천엔짜리 일본 지폐에 나올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했겠어요. 나라가 없어지는 게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한몸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육번은 사고가 본능 강 감정 뒤에 딱 자리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이 의한 모드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본능과 감정이 마치 하나의 기능처럼 붙어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있던 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충돌하게 되죠. 1번 포인트는 8번으로, 2번 포인트는 4번으로 이동합니다. 합의! 충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죠. 6번이 난해하다고요. 6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6번이 스파이 업무와 관련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죠. 본인이 6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6번은 아니지만 6번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그래요. 6번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름이 충성가 그리고 회의주의자죠. 전혀 상반된 느낌이에요. 하나의 캐릭터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두 가지 이름이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본 에서 하모닉으로 전환되는 바로 이 지점이 충성가와 회의주의자를 연결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컨대 공동체가 분열하는 거예요 하나로 똘똘 뭉쳤던 집단이 내부 파벌 등이 형성되면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의기투합해서 생사고락을 함께할 때 6번은 말 그대로 충성가였습니다 6번은 동지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죠 다정다감하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6번은 이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못할 일이 없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벌 같은 게 생겨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6번이 회의주의자 되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의도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싶어요. 6번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6번의 마음속에는 그 충성가락서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만약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면 6번은 다시 그때처럼 자기 한몸 던져가며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걸 다하려는 그런 마음이란 겁니다. 만약 스파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저게 시각에서 보는 거라서 그래요. 간첩이죠. 북한에서 난파된 공작원 이미지라는 겁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 같은 분도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스파이인 거예요. 우리 시각에서는 정말 고마운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 하면서 살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안중근 의사가 어떤 마음이 었겠어요 누구보다도 동지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혼자 적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의심해야 하죠.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이 있어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충성가와 회의주의자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어쨌든 이런 갈등 상황이라는 거예요. 본능은 현실이고 시스템이죠. 그리고 감정은 타인, 관계이고 거요이두 가지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갈등을 상대가 어떤 선을 넘어 가까이 오는 걸 저지하려는 마음과 그러면서도 타인과 잘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돌하는 거라고 해석했죠. 6번에게 이런 갈등이 왜 생긴 거죠? 혼입의안 모드에서는 현실과 타인이 하나였어요. 공동체 내부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규칙, 시스템과 타인과 맺는 관계가 서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모닉 상태로 전환되는 겁니다. 보니비안 모드에서는 다 함께였는데 하모닉 모드가 되면 적인지 동지인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스파이가 겪는 상황과 비슷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계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오지 않게 해야 하고요.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면서도 동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긴장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고는 제로 포인트 있죠. 이전 영상에서 한 분이 댓글로 그런 질문을 하셨죠. 6번이 생각을 안 하냐고요. 답변 드렸지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사고라는 게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혼이비안 때는 연대감 이면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과 동일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모닉 모드가 되면 당연히 흔들리겠죠. 왜냐하면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의 생각이 혼이비안 때처럼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흔들려도 결국 제로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른 1차 유형인 3번이나 9번이 그랬던 것처럼요. 6번은 여전히 동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되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 상황이 커지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이 올라오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정지하는 거예요. 어휴, 진짜 내가 그만하라 그랬지? 이렇게 튀어나오곤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생각들이 충돌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모닉 모드에서 6번이 보이는 이런 모습이 4번, 8번과 닮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두 유형은 2차 유형이라 이차 유형인 6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먼저 본능형인 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노 어설티브죠. 원래 3번, 7번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본능사고가 딱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왕따고요. 이 사람은 2차 유형이에요. 그래서 왕따는 말 그대로 왕따일 뿐이죠. 미발달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이게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8번 이 사람은 원래 감정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죠.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8번도 감정이 있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몰라요. 본인의 느낌을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타인이 뭘 느끼는지도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에니어그램 유형이 원래 8번이라고 했죠. 젊은 세대는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원래 토종 한국인들은 감정 표현이 매우 서투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감정이 없는 게 아니죠.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몰라요.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어설티브들은 감정을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본능 사고 기능으로 감정이 해야 할 일을 대체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면 3번은 같이 일을 하려고 하고요. 7번은 같이 놀려고 하고요. 그리고 8번은 뭘 같이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판 뜨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뭉쳐서 다른 놈을 패든 아니면 너랑 나랑 맞짱 뜨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판 뜨고 나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정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8번이 11을 걸면 그게 진짜 1 1일 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정이 더 무섭다. 이게 속담인지 뭔지 하여튼 참 이상한 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8번의 나라라는 얘기죠. 어쨌든 무의식에 잠겨있는 감정이 떠오르면서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혼이 비 변해서 하모닉으로 전환되는 거죠. 어쩌면 그 감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가슴밑 바닥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깊은 그런 감정이죠. 감정이 제로 포인트 3번에서 4번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게 고착 포인트인 8번 본능 포인트와 충돌합니다. 8번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자치권이라고 했어요. 일종의 영역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8번은 상대가 어느 선을 넘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8번도 잘 모르죠. 무의식에 잠겼던 거니까. 내가 잘 의식하지 못했던 혹은 의식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8번은 본인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면엔 의외로 여린 면이 있습니다. 세상을 들이받고 세상과 맞짱 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8번은 자기 사람을 챙기죠.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그 이면엔 공으로부터 건져줄 구원자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강력한 전사 같은 8번의 이면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져 절망 속에서 구원자를 찾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바로 4번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갈등이 생겨날 때 8번은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수없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하게 만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의 기억들. 그리고 사고 포인트가 7번에서 6번 제로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사고가 정지하면서 감정이 행동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4번은 반대 방향에서 출발해서 같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원래 4번 혼니비안이위드로운이었잖아요 5번, 9번과 같은 그룹이었죠. 감정사고의 비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공상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꿈같은 공간, 가상현실입니다. 본능이 왕따예요. 현실감각이 부족하죠. 미발달된 영역이고 무의식에 잠겨있었죠. 그랬던 본능이 의식의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본능 포인트가 9번 제로 포인트에서 8번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현실은 거칠고 잔인한 냉혹한 세계예요. 바로 8번이 살아가는 그 세계죠. 8번 포인트의 현실 세계가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피하기 위해 감정사고의 비현실의 세계를 창조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그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거죠. 이 8번 포인트의 현실 세계가 고착 포인트인 4번 포인트와 충돌합니다. 4번과 같은 위드로는 이미지와 상징으로 이루어진 비현실의 세계 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계가 꽤 살만해요. 책, 영화, 음악, 그림 그리고 공상과 상상 속에 있는 세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 세계가 예술 창조의 바탕이 되곤 하죠. 사번의 이름은 탐미주의자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비극적 낭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왜 비극적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걸까요? 4번이 창조한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마치 배경음악처럼 흐르고 있죠. 어쩌면 4번은 이미 알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세계는 진짜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꿈같은 공간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갈등의 시간이 오면 실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4번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버려졌다는 거예요. 4번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느낌이 자기 정체성을 탐구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사번은 타고난 심리학자가 많다고 했죠.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해외에 입양되는 아이들이 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춘기가 되었을 때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나는 왜 엄마 아빠랑 다르게 생겼을까? 아, 나는 입양된 사람이구나. 나를 낳아준 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나는 누구일까? 물론 중위병을 앓는 시기에 모든 사람이 나는 누구냐 하는 고민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좀 특별하다고 봐야죠. 4번 특유의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자기 정체성을 탐구하는 특성에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성인이 되어 성공한 후에도 굳이 낯선 고국 땅에 와서 친 부모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처럼 평생을 두고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4번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등의 시간이 오게 되면 4번은 자신을 버린 바로 그 세상을 다시 마주하게 되고요. 이때 4번이 창조한 자기 세계 그 비현실의 공간이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고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5번 포인트에서 6번, 제로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자, 분량이 좀 많네요. 반응이들의 사고 스위치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